아까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먹었던 일본 라멘 먹으러 가보고 있습니다. 스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선플라자. 아 지하철로 내려가는 길 안에 라멘집이 있나 본데. 아니, 어, 라면. 라면이 저 라면이잖아요. 이 라면. 라면 어디갔지? 저건가? すみません. 네, 네. 라면. 도코? 라면. 라면, 어, 라면. 도코는 니야저쪽 있어요.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한국말 잘하시네. 아, 은근히 한국말 할수 있는 일본인들도 되게 많으신 것같아 아, 어, 이건가 보다. 라면. 어, 코코 라면ですか? 아, 소리. 어, 食べる? 食べる? 아, 아기있아 네. 네. 아, 여기 있어. 어, 여기 아. 어 어, 여기 하이. 아, 여기 복잡하네 아, 이거 무슨 색 하는 건가? 이거 뭐야? 아, 980원. 한 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한 이거? 코코아 계란 됐을까? 탈취. 탈취. 탈취. 탈취. 탈취. 탈취. 탈취. 탈취. 탈취. 탈취. 탈취. 탈취. 탈취. 탈취. 탈취. 탈취. 탈다탈 はい替ええっと面の面のおかわりああなしああ結構量が最初にあの少ないので大抵替え玉これ食べた後おかわりだけおわりあ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あ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うんオッケー私あ 어요, 어요, 어요, 뭐 계속 나와. 아리가토 오자이마스. 아, 하이. 안녕하세요. 아, 안す 아, 하세요 아, 안녕 아, 하세요 아, 안녕요하세하세요 아, 네 아, 안 아, 아, 미디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선택이 이미 다 되어있는데 갈리 갈릭, 갈릭... 음... 갈릭 많이 리코멘드 아스스... 아스스... 오케이 아이게 어, 추천하는 거라는데? 아이 뭐야 이거 다선택했던만 하이 어... 녕니치와오다이오 오스카리 아. 이다시마스 조건 리 이다시마스 아... 하이 하이 아, 이 오스카리 이시마스 はい失礼いたしますおおご注文の際にこちらご利用くださいませ失礼いたしますそれでは少々お待ちくださいませ失礼いたしますおお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お迷いを失礼いたしますそれでは失礼いたします美味しく食べろとくるのかはい。おう。 그렇게 인사하면서 <웃음> 이거 차갑거든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우와 접시 안에 접시가 또 있어. 아 스미마스 코코아 에그? 아 에그? 어어 오케이. 이게 물렁물렁한 거 보니까 반숙이야, 반숙. 이런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냄새는 그냥 사골 냄새? 고기 한번 먹어볼까? 닭백숙 맛이 나는데 진해요 국물이. 닭백숙이야. 오, 마에 <목소리> <웃음> 한국에서 먹는 흔한 그 라면집 맛보다 조금 더 진한 것 같은. 음, 응. 한국에서도 먹어봤는데 이 정도로 진하진 않았거든. 응. 김치는 없겠지? 몇 적씩 알는데 아까 있던 사람들 다 나갔어요 여기도, 여기도. 그리고 옆사람이 먹은 거 봤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나봐요 이런 식으로 진짜 깔끔하게 먹었다 어 김치와 아리마생까? 김치. 어 김치. 나이데스. 나이 나이데스. 아 오케이. 엑스트라 누들인것 같은데 큰일났어요. <웃음> 김치 없으면 못 먹을 것같은데 맛은 있는데 두 접시는 못 먹겠는데? 이제 이 엑스트라 누들 시켜가지고 다시 넣을 때 같은 것 같은데. 안. 고니즈와.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어 네, 니다합니다 기다려주세요 합니다 계속 뭐라고 하시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니 까 뭐라고 하시 뭐라고 하시는 건가? 근데 뭔가 되게 손을 모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공손해보이는 음, 그런 뉘앙스이긴 해요 진한 거 봐봐, 국물이. 진하잖아. 오일도 되게 많아야 기름이 많이 져 있어. 응? 응. 아, 기아 응? 어, 맛있어, 맛있다 응. 면은. 아까 그 면이랑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끼는 거 같은 느낌인거 똑같은 거 같은데? 어, 똑같네. 아, 여 간장이 묻어있네, 보니까. 아, 몰랐었는데 이게 이치란이라는 거구나. 아, 친구가 이거 이치란 먹어보라고 막그러던데 이게 이치란이야 <웃음> 면을 이제 넣었는데 진짜 너무 너무 느끼해요 어, 웬만하면 그냥 먹을 텐데 어, 돈 주고 시켰잖아 아까워서라도 저는 먹는데 와 너무 느끼해 이거는 못 먹어 진짜로 아, 근데 맛있긴 맛있는데 한 그릇이 맥시멈이야 아 웬만한 음식 잘안 남기는데 아리가또 고네마스아라멘은 나랑 안 맞는 건지 조금 많이 느끼하긴 해요 와 근데 진짜 속이 너무 니글디글 거린다 와 이게 일본식 변기구나 신기한 게 스톱 스프레이 비데 사운드 사운드가 뭘까? 응. 아, 오 신기하다. So route number nine, where's i the bus station for route number nine? 음... I think it's over there, right? Finally, here. Yeah. This. What's this? y a k Queen Station, right? Yeah. Uh huh. Oh yeah. Uh. Ah, h i n g not k a y okay. a y o u a y Ah, okay. Ah, o a y o u h okay. Ah, o a y o k a h okay. h okay. Ah, o k h o h k a h o a h okay. h okay. y o h a o h a h h h Oh Yep Very good Now you can use the card just Just put it, it Put it In I, just Tap on it Tap And, and pass yeah. back yeah. Good good easy Oh Looks very old one this is the end stop yeah oh, <clears throat> oh, -ho. oh this is really a, like a little town experience yeah i like this <laughs> oh, special one <laughs> special door wow well. But, but um, most of the store already c l o d 4 p.m. So they w a n n 야. close it. 어 oh, cool. yeah. oh, by oh. the way, in, in Korea, oh, this one 맞네 저 소가 있는 거 보니까 제제 스탱만구네 실제로 일본 친구가 여기는 꼭 가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와봤거든요. 어, 여기 약간 뭐그 대학교 약간 그런 거그 시험 잘 보라고 이런데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약간 그런 곳이라 그러더라고. We go straight here. 자, okay, Let's go. 아. This one. Yeah, yeah, yeah. I hear about it. 베러스코 h e r e t o 아 오호 동가 비어 있네 <웃음> m Do you know the, the background about this? The background behind this? No. What's what this? Just looks. Just looks special. Okay. <laughs> this one is Japanese, and then Korean. l Here, k t r a n o m o r e t h Korean. g o e a n d t r e n t o e s o r e n n y a n m o s e d n e yeah. a n e a n a n m o s t a o e h e a v e a o g a o b a c k e n o w 5 a oh. uh, n e a o a o r a k n o e e n Oh. One is the better one. Oh. The one with the hole in it. We can ask them. Oh, k o n n 이거 h o w much? How much? 이 오르게 r Ah, <laughs> oh, two t f them a r How m a d e n Oh, <laughs> this one? Oh, ten yen. Oh. Okay, good. Yep, they have uh, experienced. lot of different things yes uh -huh. oh. this train is more special than the other one why wow. the flower oh yeah we c we go t th this one yeah right <laughs> you sure <laughs> yeah. it's something special let's follow Oh. Huh? come <laughs> Eh? Oh, 哦 k h ô right. 切っちゃった。あります。にちゃ<笑> <あー。笑> <笑><笑><笑> <いや>、<ちっちゃ気がった。笑>